마지유 초기 유식 이유식미어박 미음 오들의재료의재료루 20g, 2 0박1 5어물 400ml입니다. 애호박 껍질을 돌려깎기로 깎고 씨를 빼주세요 애호박 껍질은 섬유질이많아서 소화가 잘 안되고 씨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서 초기 이유식에는 껍질과 씨를 제거해야 한답니다. 손질한 애호박을 밥솥에 찐 다음 한김 식히세요. 믹서에 물 200ml와 찐애호박을 넣고 갈아주세요. 쌀가루 20g을 찬물 200ml에 풀어줍니다. 냄비에 쏟은 뒤센 불에서 저어가며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이세요. 미음이 찰기가 생기고 투명해지면 불을 끄세요. 알맞게 식으면 채에 걸으세요. 한끼 먹을 분량만큼 나눠 담고 바로 냉장 보관하세요. 그럼 완성입니다.